아뭐뭐뭐뭐뭐뭐뭐 <뭐라> 뭐, 뭐, 뭐, 뭐, 좋은 뭐뭐뭐왜 저래? 어디, 어디 <웃음> 입구는 유리문으로 되어있지만 대문이 있는 집주인 집에 별채라서 안전했어요 현재 안마 의자도 있습니다 현관 쪽에는 이렇게 큰 옛날 거울이 있습니다 아마 집주인이 화가이신 것 같아요 집안이랑 집 밖에 본인 그림이 되게 많이 있어요 퍼스에는 깔끔하고 예쁜 집이 되게 많았어요 가격도 다 저렴해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 얗고 멋있는 오피스텔 느낌보다는 제가 생각하는 호주의 느낌이 나는 집을 골랐어요 그래서 숙소 만족도는 별 5개입니다. 요리할 수 있는 부엌도 있고요. 후라이팬, 냄비, 접시, 수저칼 다 있어요. 조미료도 있으니까 스테이크만 사오시면 됩니다. 화장실도 넓고 샴푸, 린스, 바디워시, 드라이기 다 있어요. 여기는 1박에 65,000원 정도였는데 딱 호주에 놀러온 느낌이 나는 숙소였어요. 혹시 영상을 보고 에어비앤비를 처음 사용하시는 분들은 댓글에 올려둔 링크로 가입하시면 처음엔 3만원이 할인되거든요. 혹시 여행갈 계획 있으시면 꼭 할인받고 예약하세요. 가고 있습니다. 미세먼지 없고, 날씨가 <놀람> 정도 <놀람> <놀람> <놀람> 아고 고기. 아고 고 자전거 빌려서 쿼카 보러 갈 거예요. 쿼카 <웃음> 야인성이라 자고 있어. <웃음> 으악. 아씨, 궁뎅이 봐. 이 까만 건 다, 콰카똥. 콰카똥을 추정됩니다. 콰카똥. 저기 무슨 새들이 있어서 새 보러 가려고요. 고떡해다 사진 찍어. 아다아다 다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. 아! 아! 아! 아! 브로콜리밭. 겠다 자전거 다시 반납해야 되는데, 우리가 너무 늦게 와서 문을 닫았어요. 그래서 그냥 이문 앞에 놓고 가래서 문 앞에 놓고 갔다냐? 집에가서 저녁을 해먹고 잠깐만 조금 편집하다가 자려고 합니다 콰카를 봐서 너무 재밌었어요 사실 호주를 온 이유가 콰카를 보러 온 거거든요 수영을 하고 있네. 사파머리, 편백구. 안녕. 트레스트 섬에서 샀던 코카굿즈를 하나씩 볼 거예요. 좀 신경 안쓴 듯한 이런 그런 디자인이 저는 너무 좋아요. 스티커에 있는 쿼카 사진도 굉장히 화질이 안 좋아요. 근데 하트 모양이야. 이거 만드는 사람도 이걸 즐겼을 거야. 쿼카 인형들을 잘 샀습니다. 이거는 평범 쿼카. 이거는 쿼카 키링. 이거는 엄마 쿼카의 배 아기 쿼카가 들어 있습니다. 제일 큰사이즈예요 제일 큰 사이즈. 엄청 큰데, 예뻐요. 이렇게 하면은 로트네스트 인간이 됩니요 개인적으로 이런 관광지, 약간 날것의 부츠가 좀 예쁜 것이 호주 중에서도 로트네스트 섬이랑 이 서부에 자연사 박물관 되게 큰게 있는데 공명 후드티랑 이런 거 잔뜩 샀었거든요. 저랑 취향 비슷하신 분은 좋아하시는 같아요. 그 코알라랑 캥거루 굿즈를 못 샀어요. 그래서 찾아보니까 또퍼스에 엄청 크고 싼 기념품점이 있더라고요. 그래서 내일 한번 가보려고요. 일단 오늘은 약간 죽을 만큼 투어를 했으니까 일찍 자도록 할게요. 사러 이상 기념품 가게 가고 있어요 진짜 화난다 야 이거 깨빡는거 하나 찾았어 가왜 못하냐 진짜 빡치 거. 이쯤 되면은 많은 분들이 경비를 궁금하실 텐데 숙소, 비행기, 보험, 배랑 자전거, 투어 렌트 경비 다 해서 친구랑 같이 갔을 때 숙소랑 렌트 같은 거는 2인이서 나눈다고 치면 총 258만 원 정도의 경비가 들었어요. 지금까지 되게 막 쇼핑하고 놀이공원 가고 많은 곳에 돌아다니는 좀 약간 자극적인 여행을 하다가 이렇게 느슨하고 여유 있는 여행을 처음 해봤어요. 그동안은 여행 다녔을 때잘 뭐 쉬고 왔어?라고 물어보면은. 솔직히 잘 쉬었다는 느낌이 없었어요 더 바쁘게 다녔고 더 힘들다는 느낌을 받았는데 이번에는 정말 바로 잘 쉬고 왔다고 말할 수 있는 정말 휴가! 진짜 쉬고 오는 여행이었어요 여행을 가고 싶은데 지금 내가 너무 바쁘거나 너무 심적으로 힘들다, 몸이 너무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퍼스 꼭 다녀오시는 걸 추천드리고 싶어요 감자분들도 언젠가는 퍼스에서 푹 쉬고 오셨으면 좋겠어요 다음에는 고양이들과 영상으로 또 돌아올게요 그럼 안녕!